지금보니까키 많이 큰거 같아 어? 사울보다더큰거 같아 아스카이신 거예요 너 에서 되게 짧아서 집에서 뭔가 재미있게 할수 있을 만한 것들은 공유를 하면서 우리 하모니가 재미있게 우울하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보는 꿀팁은 샤이닝스타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<웃음> 어, 나라 지금 보니까 키 많이 큰것 같아 처음보다더큰것 나라가 아, 뭔가 커지가 있군요! 와 그럴리가 없을텐데! <웃음> 그럴리가 없을텐데 커이세요 <웃음> 왜일까요? 나라가 커지 나라가 나라 마음대로 커질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뭔가 되게 신기하네요! 와 감사합니다! <웃음> 사유친 거예요! 너무하세요! 사유친 아니에요! 아닙니다! 그럴리가 있나요? 나라가 진짜 요즘에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아 완전 어망진짜이에요 정말! 아 아니에요, 찌지 않았습니다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! 네! 나라야, 나라야 새싹불리 먹으면 많이 봤어. 아 진짜요? 진짜요? 새싹불리를먹어요 뭐 이렇게 풀에 어? 먹는 거예요, 이렇게? 바지라서 이렇게 뜯어 먹다 보면 운동 될것 같아요. 응, 완전 신기해. 요 나라 배에 복근 있을 것 같아요. 없어요, 없습니다. 저것만 먹어요? 아닌거죠? 저거를 같이 먹는거죠? <웃음> 다이어트해도 그최고라고요 <게> <웃음> 일단은 이리틀좀먹고요 일단 보리도 보리인데 너무 무기말라요 여러분 응응 음, 음. 그렇군요 아 이건 물에 타서 그쵸 밭에 가서 이렇게 뜯어먹는건 아니잖아요 소도 아니고 그쵸 나라가 조금 잘못 생각한거 아, 그렇죠. 이가로내나있죠이렇게둥 오직근 오직근 뜯어지지 않겠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나라, 몸무게 얘기는 삼각시다. 나라 싫어해요. <웃음> 아, 그렇게까지 안해주셔도 됩니다. <웃음> 아 그래... <웃음> 와, 되게 새싹불이에 관심 많으시군요. 와와 신기해. <웃음> 나라가 뭔가 주제를 얘기했을 때 항상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채팅창이 되게 지금 되게 막 보리보리 얘기로 다들 꽉차 있어요. 와, 너무 신기해요. 아, 나라 진짜 예쁜데 목소리 너무 아줌마 같아 웃기나고요 아니, 이모세요. 이모세요. 아닙니다. 아줌마라니요. 저기, 지금 어르신이 지금 저 위에 보고 계신다고요. 아까 나라가 이렇게 저희도 했는데 안 됩니다. 안 돼요. 아, 아줌마 아니에요. 하지 마세요. 그만. 노노, 대추 노노.